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레전드는 레이스입니다 상당히 가벼우면서 생존력이 가면 그 생존력을 0버내기까지 나눠주는 레전드 레이스의 상황 공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더스는 트위치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 도움이 되시거나 마이더스 한번 실전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씩 와주셔서 팔로우 한번씩 눌러주면 시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쪽으로 가보자 적을 처리했다. 잘했어. 이쪽에 적이다. 실드 충전 중. 실드 좀전해야겠어 목표를 찾아. 발 중이야. 슬슬 슬슬 공격. 기다려. 기다려. 실드 좀 충전해. 실드 전 충전 장전 중. 특 중이다. 공격 전 중. 전하는전 아, 중. I a 이동 h e moon. i t 공 a good song. 쪽에 적이 있어 다른 o 대가 공격, 적 발견 3라운드, 링 o i n g to t a k 고 a song. I'm going to take a s 장전중. 당했다. 도움이 필요해. 장전중. 아프지 않아. Uh, 치료 좀 해야겠어. 잠시만 츄팀, 츄팀, 츄팀. Let's go. 저쪽에저기이다드론죽이수하겠어이쪽에가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. 목표를 다았다쟤전 중. 이격이다 쟤가 이다이다이이다이이다 UM, 아 팀이 우리 를 공격하고 있어. t e l e 군데. 실드 좀 충전해. 실드 좀 충전해. 저쪽에 적이다. 잠깐 치료 좀 미쳐버리겠지. 공격 받는 중이야. 나만 미워해, 새끼들아. 적과 접촉한다. 온다 온다 적 접촉. 정격 받고 있어. 공간 이동 중. 4라운드링 카운트 다운 시작. <웃음> 실드가 필요해. 조심해, 수류탄이다. 사격 중이다. 지중. 이쪽으로 가보자. 포털이 준비됐다. 실드가 필요해. 빨리 줘, 빨리. 드론을 회수하겠어. 실드 충전 중. 한동 확인. 여기 실사기야. 凭什么 와이거 사네 장전 중 장전 중가까이 있다 저기 가까이에 있다 링이 다 빙이 움직인다! 계속 달려! 공격다야두명더 시켰다! 두 명! 역시 마이더스! 공격중이야! 좀 도와줘 집에서 어 잠시만 방금 녀석이 마지막이었군 잘했어 이제 두 분데만 남았다 오쉴드 링은 멀지 않아 이지에서꺼 이쪽을 조사해보자 퍼스트 루프 알아들었어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. 이쪽으로 가보자. 경호 니 축소. Stay, stay, stay. Two team fight and we are go, okay? i 격 shooting! I've nice. got one! I've been t h e i 링이 그리 멀지 않아. 45초 남았다. 장전 중. 저기 가까이 있다. 발락됐다 공격 받는 중이야. 사격 개시. 세열 수를탄 공격.